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주의 업데이트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주는 8월 19일 수요일날 정기점검이 있고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주점검 내용들을 같이 알아볼까요? 콘텐츠 추가 및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영어석 정화수 획득 확률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대상지역은 몽환의 틈에서 하층부는 어, 소녀3부터 상인1,2, 야수1,2 다들어가고요 상층부에서는 기사의상실, 원투 다 포함됩니다 이 축복의 영원석 정화수는 신화영원석에 도전할 때 들어가는 정화수죠 그리고 축복받은 영원의 고서도 이제 획득 확률이 상향됩니다 대상지역은 실루나스, 루나트라, 황운의 땅에서 50만 지역 이상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 영원의 고서는 축복받은 정화수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제로죠 그리고 아이템 수집에서 라즈카 마석에 대한 수집 12종이 추가되고요 다음은 차원 난투전 일반전 승리 패배 서버 보상이 변경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방어구 지혜원전 10개가 변경 후에는 15개로 올라가도록 되어있네요. 귀환소 펭귄드 돌림판에서 일부 보상이 상향됩니다. 기존의 일반에서 희귀 등급의 마력이 기듯 목걸이를 준, 준다면 변경 후에는 일반이 제외된 고급부터 희귀로 이렇게 상향이 되었고요 행운의 돌림판 즉 행운 100% 됐을 때 나오는 보상이 기존 7강 장비만 획득이 가능했는데 구강 이상 장비로 변경하도록 바뀝니다 다음은 맹양의 장비 아이템이 버리기, 잠재력, 개방, 제로 등록 등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하네요 드디어 칸만 차지했던 이 맹양의 장비를 이제 없앨 수가 있네요 매번 부캐 만들어서 집어넣고 삭제하고를 반복했는데 이제 마음 편하게 잠재력 개방에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길드 상인에서 신규 추가 상품이 추가되는데 방어구 지혜원천 10개를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추가됩니다 계정 주간 구매 2회를 할수 있고요 길드주화 2,500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입4 상점에서도 이벤트 상점 용사의 증표로 방어구 지혜 원천 10개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주간 계정 2회를 구매할 수 있고요 용사의 증표 10개로 구매가 가능하네요 어, 점점 방어구 지혜 원천의 개수를 푸는 거 봐서는 하급전설 장비를 이제 매물을 살살 푸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파슈 드랍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 고항을 채운 분들이 많이 이제 증가됐는데 이제 지혜의 원천도 풀게 되면서 깨어난 장비를 많이 끼고 있겠네요 근데 왜 저는 아직도 한 개도 못 가지고 있는 거죠 어, 마지막으로는 버그 및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맹약의 여정 5막 2장 중 어, 숨막히는 첫 만남이 간헐적으로 진행 불가 되는 현상이 수정되고요 몽환의 틈 이벤트 던전에서 교환 수정의 부탁 2 긴장된 감시터에서 회복 버튼을 통해 거점 회복사한테 이동되지 않는 현상 수정되고요 일부 대장님들이 몽환의 틈 이벤트 던전에서 데빌 체이서 포인트 데빌, 데빌 코어를 얻지 못하는 현상이 수정된다고 하네요 어, 저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 데빌 코어가 아예 얻지 못하는 분이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나이트, 대지의 균열, 맹공, 추가 효과 장착 시 스킬 배율이 하락하는, 어, 현상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어, 이 추가 효과를 장착했는데, 어, 스킬 공격력이 떨어졌나 보네요. 요에 대한 오류가 수정되고요. 다음은 몬스터 조사 단일 흔적 분석 시에 분석 결과 안내가 출력되지 않는 현상 수정되고요. 악마 토벌 즉시 완료 시 경험치가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획득하는 현상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어, 동시에 5회, 10회를 완료해도 어, 1회의 경험치를 얻는 뭐 그런 현상인가봐요 어, 그렇다면 은 이미 써버린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어, 경험치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0. 몇 프로씩 손해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건데 즉시 완료권 지금 얻기도 힘든 아이템인데 이런 오류들 보상이 있어야 할것 같네요 일괄 광화로 파괴된 장비가 장비 복구 이벤트에 복구 가능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현상 수정되고요. 몽원의 틈에서 상천부 기사의 상실 원투에 지역토벌의 명칭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명칭, 명칭은 명칭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부입4 상점 이벤트 상점에 있는 캐릭터명 변경 아이템 이름이 캐릭터 이름 변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벤트는 두가지 이벤트가 추가된다고 되어 있고요. 추가 내용은 아마 내일 업데이트할 때 나올 것 같네요. 어,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었고요. 지혜 원천이 좀더 구하기 쉬워진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군요. 이 구강 장비. 행운의 돌림판으로 구강 장비였는 거 이거 굉장히 좋죠. 안 그래도 8구강 저도 수집이 모자랐는데 열심히 루나트라 돌려서 돌림판 돌려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미리 알아봤습니다. 구입보에 대한 더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